카페24에 여러분들 상품을 등록하시는 메뉴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간단 등록이 있고 일반 등록이 있고 세트 상품 등록이 있고 엑셀 등록이 있어요 단 간단 등록이라는 건말 그대로 상품 등록할 때 상품명 필수 정보들만 입력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일반 등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진열 상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상품을 진열하겠다는 건데, 판매 상태라는 건이 상품을 판매를 계속 할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진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열함을 해놨는데, 판매 상태라는 것을 판매 안함을 해놓으시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상품은 품절로 표기가 됩니다. 진열을 안 해놓으시면은, 아예 상품이 화면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판매함을 해놨다 그럼 링크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매할 수 있지만 링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매를 하지 못합니다 쇼핑몰이 진열되어 이안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것은 카테고리를 설정하는 겁니다 카테고리에 상품을 안 넣어 주시면은 상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품 꼭 넣어 주시고 메인 화면에 상품 진열되기 원한다면 메인 상품 어느 영역에 넣을지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상품 등, 이름 넣어주시고 그리고 어, 만약에 네이버 그 카탈로그 매칭으로 상품이 묶이길 원하신다면 모델명 꼭 넣어주시고요 모델명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요약 설명과 간략 설명이 있는데 이 요약 설명과 간략 설명으로 SEO에 상품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웬만하시면 이 요약 설명 부분이나 간략 설명 부분은 상품에 대한 내용을 좀 SEO 그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좀 넣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 구글 검색이 좀더잘 돼요 그리고 상품 페이지가 있으시면 은 여기 직접 작성해서 이미지 업로드 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이미지 삽입 버튼 누르시면 은 여기 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이미지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 넣어 주시면 되고 마켓 어, 플러스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삽입을 해주시게 되면 은 어, 이미지 호스팅비가 발생할 수 있으시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디봇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 은 에디봇 작성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상품페이지 만드는 거를 어느 정도 자동화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데 오 어... 버그가 좀 있어요. 좀 느려요. <웃음> 잘 나와야 되는데. 왜또 멈췄니? 음, 안 나오는군요. 이건 다음에 이렇게 작성하는 걸로 보여드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랑 같지 않아요. 설치 실패했다군요. 이러면 방송, <웃음> 방송, 방송 못 내보내는데 여러분 저 카페24에게 이돈 받는 건 없습니다. <웃음>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여기는 네이버 카탈 로고 매칭 위에 필수 입력 어,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입력해주시고 웬만하면 요약설명에 어, 쇼핑 상품 에 대한 간략 설명 적어주면 좋음 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건 구글에 노출 잘 되는 거 에디봇으로 작성을 해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품페이지 만들 때 조금 수월하게 만들 수 있고요 직접 작성을 누르셔가지고 넣을 때는 이미지 삽입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미지 눌러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타이핑 하셔가지고 뭐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아름답고 이쁘게 나오진 않아요. 폰트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어, 텍스트로 넣는 거는 SEO 기념, 개념에서는 되게 좋기는 한데 음, 아직 여기 부분이 그렇게 좀잘 되어 있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입력은 가능. 텍스트 입력 가능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 상세페이지 똑같이 사용하실 거면은 동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검색어 설정이라는 거는요 내 쇼핑몰 안에서 이 상품을 검색할 때 나오는 검색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품명 외에도 검색어로 잡히기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여기에다 검색어를 넣어 주시면 되겠고 소비자가는 고객들에게 5만원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5만원 짜리인데 판매가를 뭐 3만원에 판다 라고 하면 은 5만원에서 할인해 가지고 3만원 이런식으로 표기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을 가지고 올때 가격은 얼마인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나중에 정산관리할 때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산이 돼서 어 내가 매출이 얼마 정도가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영세상품이죠? 명세상품, 우리 면세상품, 이런 것들 체크하셔가지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과세상품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판매가 계산하기 어려우실 때는요, 공급과 대비해가지고 마진 얼마만큼 보겠냐에 따라가지고, 판매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으시니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다른 거는 크게 없고, 어... 성인용품이시면은 요거에 성인 인증 꼭 사용해주셔야 돼요. 다음 쇼핑하우에 노출될 때는 여러분들 요게 사용함 누르셔가지고 네, 텍스트 입력해주시면 되겠고, 옵션이 있을 때는 사용함을 누르신 다음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마켓플러스로 만약에 지마켓 옥션 11번과 인터파크 쿠팡 유 u 티몬 상품 내보내겠다 라고 하신다면, 옵션이 있었을 때는 내보내게 잘안 되실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주시고, 자사만 좀 키우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 사용해주시면 되겠는데, 조합 일체형보다는 조합 분리형 선택이 더좋으 것 같고요. 그리고 옵션은 직접 입력하기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미리 보기 형태로 해서 색상을 하겠다 라고 해주면은 여기에 넣을 때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넣으면 자동으로 색상표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이 상품 색상을 선택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고요 셀렉트로 해가지고 뭐 사이즈 이렇게 넣어주면은 s m 엔터 쳐 주시면 돼요. 라지. 이런 식으로 넣으셔 가지고 모든 옵션 품목 추가 눌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 생성돼서 들어가게 되고 썸네일 있으시면은 대표 사진 넣어 주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재고 관리라는 게 있어요. 재고 관리를 사용해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켓플러스를 상품 내보내기 했을 때 옵션 등록도 가능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재고 이 재고를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 등록이 되니까요 여기 웬만하시면 재고들을 입력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입력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추가 입력 옵션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걸 구매대행 상품을 판매를 해요 그러면은 개인통관 고유번호 같은 거 넣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 에 개인통관 고유번호 몇 글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넣어 주시면 되겠고 고객들이 뭐 각인 세겨된다 그랬을 때 그에 해당하는 각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추가적으로 받아야 되는 텍스트 정보가 있을 때 쓰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 등록은 대표 이미지, 상세 이미지라고 하는 건요, 상세 페이지에 뜨는 이미지를 얘기를 하고, 목록 이미지는 우리 그 쇼핑몰 그 상품 메뉴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품들. 그,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얘기를 해요. 뭐, 뭐 작은 목록 이미지라는 건요 최근에 봤던 상품을 옆에 이렇게 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미지, 축소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어, 이미지 크게 나오는 거 밑에 상세 페이지 보면 이미지 크게 나오는 거 밑에 작은 이미지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 이미지가 이 축소 이미지예요. 그래서 각각 이미지가 다 다르게 뜰 수가 있고 이미지 크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길쭉하게 넙덕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 변경도 다 가능하고요. 다 똑같은 이미지 안 들어가고 개별로 놓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는 개별 이미지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고 대표 이미지 외에 추가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는 하단에다가 추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주고 썸네일의 크기는요 여러분 웬만하시면 다 똑같은 크기로 해서 정사각형으로 넣어주시는 걸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작정보 부분에 보면 은 제조사 그리고 브랜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켓플러스로 내보내게 하신다 라고 하면 카탈로그 매칭이 같이 되는 부분이니까 제조사와 공급사는 웬만하면 꼭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 위탁으로 받는 사이트가 있다면 공급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 해당 공급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위탁도매 사이트를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기는 필수니까 원산지 표기 꼭 꼼꼼하게 잘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나머지 부분은 크게 여러분들이 크게 뭔가 어 여기서 설정하실거는 없으셔서 넘어가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음 상품 기본 배송 설정 부분이 있어요. 요 배송 기본 설정 부분에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국내 해외 배송 여기 되는 거를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국내 배송을 해주시고 전국으로 해서 1일에서 보통은 3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상품 판매하시는 게 조금 배송 기간이 좀 늦는 거다 그런 경우에는 배송 기간을 좀더 늘려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무조건 고정으로 배송비를 쓰는데 자사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이상 사면 은 무료배송 이렇게 주는 걸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대까지 장바구니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는 금액은 구매금액 크게 한 10만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배송비는 어한 3천원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에 대부분 해주시면 되고 웬만하면 선결제로 해주시고요 어 저는 할인 적용 후에 결제 금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요 배송비를 부과를 해 주는 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공급사들 별로 배송비가 다 다르다라고 하신다면 공급사별 배송비 따로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 공급사들 별로 배송비 설정하는 기능을 따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송에 대한 경우에 규격이 있으니까 그 규격에 대한 부분이 표기가 되는 거니까요. 요런 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저장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여기까지, 배송 정보까지만 입력이 되고 나서 상품 등록을 완료해주시면은 나머지 부분 다 끝나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상품 잘 노출되는지, 해당하는 상품 미리 보기도 하셔가지고, 네, 잘 나오는지 꼭 한번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상품은 제가 메인에다 진열을 안 해가지고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나오죠. 썸네일을 제가 잘 넣어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자동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작게 나와요. 여기 제가 만든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나오니까요. 웬만하시면은 사이즈는 그 500에 500, 에500 사이즈 잘 맞춰가지고 넣어주시고. 이렇게 페이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모바일로도 같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줄여도 보시고 네잘 나오는지 꼭 확인, 확인해 보신 다음에 꼭 PC로 확인하셨으면 모바일로도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제대로 나오는지 그리고 옵션들잘 입력됐는지 구매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까지 다 하시는 것이 쇼핑몰의 기본 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카페24 상품 등록하는 것까지 이렇게 배워받도록, 배워봤고요. 디자인이랑 다 해가지고 카페24 요 정도면 은 초기 세팅하는 게 거의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카페24 기본 세팅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은더 영상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았나요 여러분? 목소리가 작았나요? 몰랐네요. 어 아까 상품 등록할 때 보면은 개별 등록이 있습니다 배송비 부분에서 거기에서 개별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화물 배송이 있어요 요걸로 설정하셔가지고 배송비에 대해 가지고 음, 여기에 차등으로 뭐 부가 무게별로 이렇게 여기다가 에 부가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는 착불 결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설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뭐 배송비는 무료라고 해놓으시거나 무료는 안 되겠네요. 요 착불로 결제해가지고 얼마, 대충 얼마일 거다. 여기다 적어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임스케인이 오랜만에 뵀습니다. 또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카페24 기본 세팅 이렇게 알려드렸고 제가 녹화할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어,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는 것까지 녹화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 어, 카카오페이 입력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페이는 제그 카카오 계정이 다 오픈이 돼야 돼서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져 있어 가지고 라이브를 좀 보여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실도 어려우신 거 없으시니까 직접 해보시고요. 아까 전에 카카오페이 그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에 설정할 때 어, 속에서 보기 들어가시면은 대충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써 있어요. 입점 가이드. 여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어, 가입이, 무료네요!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입력 위치가 뭐죠? 메뉴가 어디냐고요 여기, 요, 돋보기에서 카카오 검색하시면 돼요. 카카오 비즈니스. 음, 그러시군요. 음, 네요. 카페에서 관리자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오늘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판매 채널 메뉴에 가시면은 카카오에 카카오 비즈니스 있고요 네이버, 무슨 코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화면을 안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뭐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이버페이도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 아까 뭐 쇼핑 설정했는데 상품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은 쇼핑 안내에 가시면 은 쇼핑 입점 설정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 입점 신청하신 다음에 서비스 설정 가셔가지고 해당하는 상품 잘 나오는지 사용함 하시면은 db url 나올 거예요. 이 db url이랑 그 카카오 그 네이버 쇼핑에 있는 url이랑 어 잘입력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네이버에서 하시면 되고, 어, 구글에 대한 부분은 구글 상품 노출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영상 따로 찍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요 정도 하면 오늘 다할거다 했는데, 했는 느낌적인 느낌? 음. 해외 판매하는 거, 뭐, 이렇게 있습니다. 네, 요,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이제 또 녹화해야 될게 하나 있어가지고 녹화할 건데, 라이브, 어, 여러분, 여기까지가 카페24 내용이니까, 이제 주무시러 가셔도 되고요더 보실 분들은, 스마트스토어 가입하시는 거 내용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건데, 스마트스토어 가입하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어, 제가 가입할 때팁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찍고 있어요. <웃음> 더워질 것 같아요. 에어컨 틀 걸, 지금 머리, 지금 곁도 파크 개장한 느낌. 뭐 한다고 그랬지? 어. 자, 스마트 스토어 가입하실 때에는 일단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로 오신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음, 하고 자, 네이버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검색하신 다음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센터를 눌러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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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이름 조회하기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려고 하시면 스토어의 이름을 적는 부분입니다 스토어의 이름은 고유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웬만하시면 한국어로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철순의 땅가게 뭐 이런식으로 누군가가 기억하기 좋고 딱 봤을 때 직관성이 좀 뛰어난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국어로 좀 정해주시는게 좋고 URL 같은 경우에는 어할게 없으니까 철수내로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토어 이름 정하실 때는 요 요거를 항상 네이버에 한번 검색은 해보세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른 어디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네이버가 오타로 인지를 해 가지고 자동 치환으로 되진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좋죠 제가 예전에 카무르파티라고 하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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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넣어주세요 요 url 주소는요 나중에 고객들이 내 스토어 주소를 쳐서 들어올 수 있는 나만의 고유한 어, 쇼핑몰 주소가 되는데 이 주소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력 하실 일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저처럼 유튜브를 타이핑 쳐서 들어가시는 분이 없는 것처럼 네이버 띄워가지고 유튜브를 검색하시는 분들, 분들인 것처럼 고객들도 이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시니까 이 부분은 음, 가입하고 나서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이지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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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아톡이라고 있는데요.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 아톡 이렇게 검색하셨을 때 여기 고객상담 전화번호 받는 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영상 참 참고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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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해두시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상품 배송 정보 그 정산 정보 부분이 나오실 건데 정산 정보 부분에 배송 유형에는 택배를 선택해주시고 수입은 여러분들 정식 수입해주시는 상품이 아닌 이상에는 병행으로 수입을 해오신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출고지 주소는 그냥 여러분 집주소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연락처도 여러분 주소 반품지 주소도 두어 여러분들 그냥 집주소 일단은 해놓으시면 돼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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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으로 받겠다라는 걸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의 그 스토어의 담당자 이름을 써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인증 한번 해주신 다음에 이메일 주소 인증까지 한번 더 해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 누르시면 스마트 스토어 개설이 완성이 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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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스마트수도 판매 가입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